지안이가 지금 막 울고 있는데요. 어, 지금 지안이를 데리고 와서 베이비 마사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베이비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아기의 신진대사를 도와서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. 두 번째는 아기가 소화기간이 완전하지 않은데 소화를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. 그리고 엄마와 아기랑 스킨십을 하면서 음 애착관계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. 어 지금부터 지안이를 데리고 베이비 마사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배 마사지를 해볼게요. 배 마사지는 배꼽이 떨어지고 이제 기저귀 갈 때마다 해주시면 좋아요 아이 기저귀 갈때 매번 이렇게 배 마사지나 다리 마사지, 발 마사지 해주거든요 애들이 불편하면 은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낑낑되거나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게좀 자주 없는 것 같아요 배 마사지는 가스가 차서 영하산통이 오는데 그 영하산통에 좋습니다 첫 번째 물레방아 마사지라고 해요 물레방아 마사지는 배꼽 부위에서 이제 엄마 손을 양손으로 이렇게 쓸어주는 거예요. 가스야, 내려가라. 가스야, 내려가라.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해줘요. 아니면은, 도요를 한 다섯 개 부르면은, 어, 한 1분 정도 되거든요? 1분 정도 그렇게 다섯 개 불러주고 하면 아이도 좋아요. 이게 물레방아 마사지예요. 양손을 이용해서 방갈아가면서 내려주는 거예요. 쓸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<웃음> 여덟 팔자를 그리는 거예요. 이렇게 여기 갈비뼈 있는 데에서 내려주는 거예요. 명치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. 명치에서 손가락을 내려주세요. 그리고 해와 달 마사지라고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손가락 손바닥을 돌리는 거예요. 이방으로 한쪽은 돌리고 한쪽은 그냥 쓸어주면 돼요. 이렇게 이게 해와 달 마사지예요. 이거는 해 모양 그리고 이건 달 반만 가잖아요. 그래서 해와 달 마사지라고 합니다. 어, 해와 달 마사지는 이제 차가운 배에 효과적이라고 해요. 그리고 이거는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이러브유 마사지라고 하죠. 아이러브유는 이제 어 아기 배에서 봤을 때 I love you라고 해서 I love you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요. 어,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I love you 이래서 I love you 마사지로 갑니다. 다시 하나 둘셋 I love you 좋아 다 하나 같이 I love you 하면서 노래 불러주면서 하면은 아이랑 엄마랑 애착관계도 형성되고 좋은 것같아요 I love you